안녕하세요 헌터 입니다 오늘은 또 1065회 화요일 방송 둘중한수 그리고 어, 규칙수 입니다 어, 우선 먼저 규칙수 먼저 보여드리고, 어, 두 중안수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입니다첫 번째는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퐁당퐁당 사연속으로 갔죠.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이렇게 사연속으로 나갔습니다. 어, 이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현재 2연, 2연속 전멸 중인데요. 어, 이번 이 차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연멸 이후로는 주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어, 최근에 이연멸 어, 이 후에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 주로 일반적으로 5연멸까지는 무난하게 제외되면서 가요. 근데 지금 현재 2연멸 중이에요. 어, 다음은 규칙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어,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해당 수는 24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는 어,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으로 왔어요. 어, 24는 규칙수 2 개에 걸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규칙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여기는 어, 수직으로 4연속으로 갔죠. 어, 해당 수는 31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아,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해당 수는 10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해당 수는 12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여섯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해당 수는 22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일곱번째입니다.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좌측으로 두기단타기를 하면서 사연속으로 갔죠 어, 두기단타기를 했어요. 어, 해당수는 19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여덟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어, 좌 우측으로 어, 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해당수는 어, 29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9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어, 우측으로 두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어, 해당수는 43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0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좌측 4선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해당수는 28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1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아,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해당수는 38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2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아,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 해당수는 17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3번째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어 수직으로 어 4연속 올라갔죠. 해당수는 어 26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4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아, 세로로,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해당 수는 3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규칙수 총 14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규칙수가, 어, 지금 2연멸 중이죠. 어, 지난 2차에도 전멸을 했습니다. 저 지난 2차에도 전멸을 했고요. 2연속 전멸 중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이번 2차에는, 어, 출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어요. 어, 이게 3연멸, 4연멸, 1년에 한두 번은 4연멸도 있는데 4연멸은 거의 없고요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어, 3연멸은 가끔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2연멸이면 출혈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번 2차에 권장하는 필터 범위는 1에서 2 또는 1에서 3 정도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불안하신 분들은 0에서 3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 전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어, 두수중 한수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네 수중 한수를 보여드렸었는데 어, 그 이번 2차에는 헌터가 두수중 한수를 뽑아왔어요. 어, 회계 분석 자료에서 뽑았어요. 어, 지난 2차에는 회계 분석 자료에서 헌터가 뽑은 어, 네 수에서 네 수에서 안 나오고 어, 위 4수에서 네안 보이시면 여기서 찾아보세요 한 데서 두 개가 나왔죠? 어, 여기에서, 이 아래 거에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 이차에는 헌터가 두 수를 뽑았으어요 28, 43이둘 어, 중에 한 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8하고 43이 벌써 각 사이트에서 전부 제수라고래서 어, 헌터가 지금 어, 어, 평, 평일 중에 어, 금요일까지 어, 이거를 좀 어, 살펴봐야 되겠어요. 일단 주초에는 28하고 43을 뽑았는데 이게 또 규칙수에도 걸려있죠? 방금 보여드린 규칙수에 28하고 43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또 그리고 각 사이트에서 또 28하고 43을 앞다퉈서 또 재해수라고 막 뽑아내고 있고요. 어, 그래서 헌터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 자료상으로는 28하고 43이 나왔으니까 헌토는 자료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이두 수에서 안 보이시면 5, 11, 14, 35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5, 11, 4 35도 어, 상당히 좋은 수죠? 어, 좋은 수들이에요. 이게. 어, 그래서 어, 위에 거는 규칙수의 두 수가 다 걸려있는데 28하고 43은 이 아래 것들은 어, 그렇게 큰 흠결들도 없어요. 그래서 어, 위에 두 수에서 우선 먼저 찾아보시고 음, 거기서 안 보이시면 이 아래 거에서 가져가세요. 어,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이수라고 하고 있어서 추추서부터 어, 그냥 막제이수로막올라 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헌터가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주말까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리입니다 어, 지난 2차에는 9 하나가 나왔죠 어, 이번 2차에는 어, 6수입니다 지난 2차에는 7수였던가요? 어, 이번 2차에는 6수입니다 30, 20, 30, 33, 34인데 어, 가끔 전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것도 그러니까 감안하시고요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는 출하는 그룹이니까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그 어, 댓글로 제일수 음, 또는 어, 출가능수 한 수씩 어, 남겨주세요 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지난 2차에는 어, 9한개가 나왔어요 어, 자 이제 이번 제이 2차부터는 복귀방송은 매주 일요일날 미리 하죠 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어, 복귀방송을 종합으로 하고 어, 평일날은 오늘처럼 이제 해당 해차, 당해차 자료만 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해차 어, 모두 대박 이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